안녕하세요 <웃음> 자, 안녕하세요 <웃음> 여러분의 인나이너 내셔널 인나인 커뮤니티의 이웅소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라도의 유명한 로드코스인 화순 홍수 조절지에서 인라인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발 필요없이 출발해 볼 텐데요 어, 화순 홍수 조절지는 4.7km의 순환코스로서 약간의 업힐과 다운힐까지 함께 있는 그런 좋은 코스입니다. 차도 없고 저희만 달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럼 레츠 고! <웃음>